감사합니다. 오늘은 킥턴에 대해서 가르쳐드리려고 합니다. 킥턴은 이런 포터 파이프나 오늘 커터 파이프, 뱅크 같은데서 포터를을 하는 그런 짧인데요 누구나 쉽게 누구 누구로 패턴이나 커터 정사만을 하지 다면어쉽게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사이드는 조금 더 까다로운데 어렵지 않습니다. 중요한 거는 회전하는 기술은 음세나머리하고 성체가 먼저 돌고 거기에 가기가 따라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단은 하는 방법은 진짜 간단해요 올라갑니다. 보드를 타고 올라간다고 가정하고 올라갈게요. 올라가서 여기에서 올라가고 있을 때 올라가면서 멈추기 전에 시선과 팔을 돌립니다 멈추기 전에 멈추고 나서 돌리면 늦어요 왜냐면 올라가다가 멈추, 멈추고 나서 돌리면 이미 뒤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시선과 팔을 돌리고 시선은 백사이드 키, 아, 백사이드 키턴 기준으로 여기를 쳐다봅니다 여기 이쪽보다는 여기 완전히 뒤를 봅니다 그래서 백사이드 키턴 할때 이렇게 쳐다보는 거죠 여기를 그리고 멈추면 멈추면 다리를 따라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있다가 어깨도 돌아가 있죠? 멈추면 이렇게. 그리고 몸도 이 기울기에 맞춰줍니다. 아시겠죠? 자, 프론트 사이드는 좀더 까다로워요. 왜냐면 안 보이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멈추기 전에 이제 뒤를 봐야 됩니다. 뒤쪽으로 보면서 이빨의 뒤포츠 쪽을 본다고 생각하면 되네요. 이쪽에, 이쪽에 보고 가슴도 돌리고 이쪽으로. 그리고 멈추면 다리만 잡으면 그대로 딱 몸이 맞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론은 진짜 쉬운데 해보면 초보자분들께서 꽤 어려워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연습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낮은 뱅크에서 연습하시는 게 좋습니다 낮은 곳에서 하면서 점점 단계를 올려나가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좋냐면 어이 방법은 프로의 무기너 비디오에도 나오는데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다른 남사님께서 만든 프로의 무기너. 거기에 나오는 거랑 똑같은 방법입니다. 대각선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대각선으로 들어가서 멈추면 대각선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아시나요? 입사각 반사각 들어가는 각도하고 나가는 각도 그게 똑같아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완전 이형태였어요. 이렇게 해서, 팔 돌리고 멈추면, 이렇게 자 시선과 팔을 먼저 돌리고, 멈추면 보드가 돌아요 이렇게,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습 방법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프론트 사이드도 똑같습니다. 각도를 처음에는 어 옆으로 와가지고 점점 좁혀나가면 됩니다. 이걸 성공하시고 나면 이제 뱅크를 이 뱅크말고 낮은 뱅크보다 주위에 있는 좀더 높은 뱅크에서 연습해보세요. 자 여러분들께서 잊지 말아야 하는 거는 머리랑 상체가 먼저 돌고 나서 다리가 돌아야 한다는 겁니다. 차이를 아시겠죠? 몸을 돌려놓고 나면, 몸을 딱 돌려놓고 나면, 발은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프론트사이드도 마찬가지 돌려놓고 나면, 맞추기만 하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동찬 연습할 때, 어, 이렇게 실패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아까 영상 초반에 얘기 드렸는데, 멈추고 나서 머리랑 어깨를 돌리면 안 돼요. 멈추기 전에 올라가면서 머리랑 어깨를 돌리고, 멈추면 다리를 돌려요 순서 잘 기억하세요 머리랑 어깨를 먼저 올라가면서 돌리고 멈추면 다리를 돌리고 멈추고 나서 머리랑 어깨 돌리면 이미 뒤로 내려가요 그게 무슨 말인지 보여드릴게요 돌리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올라가고 있으면서 머리랑 어깨를 돌리고 멈추면 딱 돌리고 네, 오늘 감사 영상은 함께 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돌아보거나 네. 어려운 점 그만큼 꿈이 있으면 그으로보시고이해주고고요이특수 같은 보상자 제하고 말면은 오늘 저녁에 종료된 포장지장이 됩니다 포장지를 따로 은단 때는 보통이요 그러니까 이 감사합다